구글로부터 유튜브에드센스 핀번호를 받았습니다. 저는 주로 캠핑 계곡 여행을 다루는 컨텐츠입니다. 유튜브 크리에이터 자격조건으로 1년안에 구독자 1000명과 영상시간 4000시간을 채우면 구글로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자격조건이 주지고 이렇게 우펜으로 핀 번호를 줍니다. 공식적으로 사업자가 되는 순간입니다. 여태까지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